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 v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1월이니까 어, 오랜만에 작년 어, 1년하고 그리고 조정이 부산이 묶이기 시작했던 2020년 11월부터 어, 각 구별로 KB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한그 어,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어, 사실, 어, 뭐 작년 부산은 가을장이 거의 뭐 없다시피 했고, 거래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거의 열채 중에 뭐한두채 정도만 거래가 된 매물이 78% 정도가 거래량이 줄어 있었다는 데이터들이 있었거든요. 거래량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거래가 그만큼 줄은 그 데이터 안에서, 어, 뭐 과연 시세 흐름은 우리가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세계구를 제가 먼저 가져다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강서구. 이게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도, 강서구는 대표적으로 명지가 이제 강서구 안에 있겠죠. 그 강서구도, 그래는 이렇게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제 폭이 좀좀 줄었죠. 줄었지만 우상향입니다. 그죠? 강서구도. 그 다음에, 어, 검정구. 금정구는또 요렇게 놓고 보면, 어, 물론 요 검정구, 강서구, 기장, 지금 세개 차트인데요. 전부 여기 작년 11월에서 12월 오는 요 기간까지, 어, 요 때는 요세개구는 조정이 아니었었어요. 아니었다가 12월에 이제, 어, 묶였고, 기장은 지금도 조정은 아니죠. 어, 그러다 보니 조정이 되고 난 후에는 요 상승 폭은, 원래 어, 조정으로 묶이기 그 전, 전에 비하면 어, 폭은 많이 좀 좁아졌죠. 그러면 상승폭은 좀 줄었다는 얘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방향 하락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기상은 비조정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 11월, 12월 어, 여기가 1월 비소정 때 계속 상승폭이 좀 컸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은 조금 더 폭이 줄었다가 그리고 비소정이다 보니 다른 데 대비 폭이 그래도 한 두세 배 정도의 폭으로 이 간격이 넓습니다. 요 마디 하나하나가 그 데이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전세 변동이 다른 곳그 어떤 곳보다도 더 위쪽에 있죠. 지금 이세 개구를 놓고 봤을 때 어, 그런 상태가 기장입니다. 어, 이요때 투자하셔서 기장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전세율도 좋았겠고, 매매가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올라간 포지션이 더 높잖아요. 좋았다는 뜻이겠네요. 어, 남구 한번 볼까요? 어, 남구는 부산 금정구와 뭐, 어석 비슷합니다. 그죠? 어, 남구고요그 다음에 동구. 어, 동구는, 어, 매매가는 다른 거뭐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전세가와 놓고 보면 그래도 매매가가 훨씬 좀 가파르게 약진을 한 그런 상태네요. 동구가. 아, 그래 요건 조성 묶기나 분리나 다른 것보다는 그 따박따박따박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동래구 안 볼까요? 어 동래구 역시도 아까 남구 그 다음에 여기가 금정이었죠. 금정하고 뭐 어섭비슷합니다. 전세는 오히려 더더낫죠 동네가 남구보다 전세는 오히려 성적이 더안 좋습니다. 뭐 매매는 어섭비슷하고요. 부산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금정 거의 뭐 중간 성적입니다. 상중하러 놓고 보면 중간 정도의 성적표를 보이네요. 북구 한번 볼까요? 북구.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는 그래도 뭐제 생각에는 그냥 남구나 어 이런 것보다 뭐 혹시 더 낫지 않을까? 이랬는데 매매가는 오히려 뭐 남구보다는 약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검정과 거의 뭐 정말로 닮은 꼴이네요. 검정과 남구가 검정. 그 다음에, 아, 북구. 북구하고 검정이 굉장히 닮았죠. 어, 그런 모양입니다. 어, 그 다음에, 사상구. 어, 사상구가 전세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성적이 괜찮네요. 뭐, 어, 매매가는 아까처럼 다 비슷합니다. 요 가운데 몰려가 있네요. 거의 대부분. 어, 사하구. 어, 사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구가, 어, 오히려 그 1년 동안에 그걸 놓고 보면, 어, 매매 지수는 아까 다른 그것보다 성적이 약간도 괜찮습니다. 전세는 뭐 아까 옆에 있던 부산진이나 뭐어서비슷한데 매매는 아까 기장 그 다음에 여기가 남구였죠. 아 강서였죠. 기장 강서 그 다음이 지금 사하네요. 사하 그럼 서구. 서구나 동구나 요거는 상중하로 놓고 보면 어, 하쪽에 있는 성적입니다 굉장히 짧게 짧게 짧게 가가 있죠 이거 보면 마디가 그래도 뒤로 안간게 이게 어디입니까 <웃음> 어, 여기도 조정을 묶어다 놓으니까 뭐 다들 놀랬을 것 같습니다 서구 그 다음에 수영구 어, 수영구도 상승폭이 그다지 지금 많이 높은 그건 아니죠 제 생각엔 수영구는 이정도쯤 와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장, 강서, 그 다음에 아까 사하, 사하와 사 비슷한 정도의 성적의 수용구가 와 있습니다. 전세는 오히려 더 낮죠. 요거는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가 전반적인 가액은 더 높은데 요거는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승의 폭을 나타내는 거죠. 어, 그러다보니 가액이 크면 지수는 오히려 더 낮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고요. 연재구. 어, 연재구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 매매지수가 조금 다른 곳보다는 좀 움직였네요. 어, 사하, 다음으로 사하랑 비슷합니다. 연재랑, 어, 영도, 어, 영도도 매매가 정말로 오른쪽으로 야무지게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성적은 거의 바닥이죠. 전세 성적은 꼴찌네요 꼴찌, 지금 현재까지는 중구, 중구도 영도보다는 전세 성적이 더 높습니다. 뭐 영도는 거의 대부분 자가로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사를 안 간다는 뜻일까요? 근데 여기 중구는 매매가가 지금 현재 성적이 꼴찌입니다. 아까 여기가 서구였고요. 그 다음에 중구가 여기입니다. 영도구가 여기고요. 동구가 여기입니다. 뭐 다도찐개찐입니다 그렇죠? 해운대구 한번 볼까요? 자 부산 전체에서 해운대구만 다시 땡겨와 볼게요. 자, 여기서 2003년, 2004년부터 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죠. 부산 평균보다. 해운대만 스페셜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놓고 보면, 해운대가 가장 높게 와있죠. 아까 뭐 15개만 된다 했으니, 어, 동네, 해수동만 하면 땡겨와 볼까요? 자, 해수동. 해운대가 다른 거에 거의 뭐, 어, 두 배에 육박할 정도만큼, 어, 매매든 전세든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해수동, 남, 연, 진. 해수동, 남, 연, 진. 요까지 데리고 왔더니, 해운대가 독보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비조정이었던 기장군이 당연히, 어, 해운대와 같은 그림 정도까지 와있죠. 어, 요게 부산 전체의 움직임입니다. 어, 아파트 그 시세에 잠깐 들어와 보면요 대상들만뭐 한번 볼까요? 대상이라기보다뭐 관심 갖고 계신 곳들 충동에는 어디를 한번 봐드릴까요? 롯데캐슬스타 8 4타입 한번 볼까요? 뭐 15억대입니다 고가는 12억부터 15억까지 이 폭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포기. 매매화위는 12억 2천에서 상위는 15억까지.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또한번 볼까요? 하나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말고 또 우동 한번 볼까요? 현대구 우동. 우동에 보면 전에 어, 중국인이 사서 잔뜩 올려놨다 하는, 여긴 지금 16억, 아 15억 5천이 현재는, 어 최고가로 찍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랐다가, 요거는 2004년 1월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가 다 있는데요. 올라오다가 쫙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를 기간을, 이렇게 다 보면 우리 헷갈리니까, 조정 묶였던 11월, 1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세팅하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작년 봄에, 그니까 러한 3, 4월에, 가파르게 촥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그대로입니다. 밑으로 빠진 것도 없죠? 거래가 없었다 소리입니다. 마니시티 자이도 한 볼까요? 여기도 뭐 가격대가 어마어마하죠? 국평이 뭐 17억 찍고 이랬잖아요. 이것도 그대로죠. 안 빠지고 다뭐 그대로 있습니다. 상위 16억 7천. 이렇구요. 그 다음에 사모가든 이거 뭐 재건축 이슈 때문에 또 다들 관심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피터해 봐야겠네요. 요거도 뭐 14억대 정도에 낮은 하위 금액은 13억 3천부터 13억 9천 5백까지. 요거는 갭이 굉장히 작죠. 아까 롯데캐슬 뭐 스타는 거의 갭이 뭐한2 3억 정도였는데 어 요건 갭이 뭐한 몇천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죠? 어 요렇고 그 다음에 동부 올림픽타운 구축은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요 구축도 거의 뭐 9억 한 7,500부터 10억 8,000 사이, 한 1억 정도의 갭으로 이것도 안 빠졌죠, 금액이. 대오마리나 볼까요? 대오마리나 1차. 84타입.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안 빠졌습니다. 2차. 84타입. 그대로죠. 3차. 금액들이 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 다 그대로입니다. 1차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네요, 금액이. 자 이렇구요 해운대 뭐 대표 몇개만 봐도 지금 이렇구요 그 다음에 동네 한번 가볼까요 동네 동네 사직동 롯데 클래시 한번 볼까요 84a 우측 중에또사직동이뭐 대장급 이잖아요 고대로 지 하나도 안빠지고 눈에 보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바로 앞에 있는 상용 플래티넘그 앞에 있거든요 아이고, 요거는 최근에 들어간 는 데이터가 하고 땡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다른 거 볼게요. 아시아드 코로나늘채 한번 볼까요? 다 그대로입니다. 9억 한 5천대 정도. 어, 이데이타입이 11월까지 그게 돼 있네요. 11월까지. 9억 3천부터 11월까지. 이거도 폭이 꽤 커네요. 어, 유지가 다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7월달에 오히려 더 올라가 있네요. 사직자이. 네, 그 다음에, 어, 사직자에는 평수가 큰 것만 있어요. 큰거한번 볼까요? 어, 유 시세 데이터가 없네요. 거래된 게 없다는 뜻이죠. 14억, 12억. 큰 평수는 아예 거래된 게 없네요, 이거는. 물건도 안 나온다 소리입니다. 어, 어 요렇고요그 다음에, 어, 수영구 한번 볼까요? 남천피치도 한번 봅시다. 남천동. 비치8사8사 84. 84 타입은 16억대입니다. 16억대. 어, 최고 상위 16억 6천. 제가 제일 처음에, 1년하고도, 한, 약한 2년 다 돼가네요. 1년 한 10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 뭐, 12억도 너무 세다고 막 이래 샀거든요. 12억이 뭡니까? 와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다들 어마어마하네요. 뭐 다른거 뭐더뭐 본들 협진 태양 한번 볼까요 이거 한 12억 된것같더라고요 12억대 안빠지고 다 그대로 있네요 그쵸 뉴비치 한 볼까요 이것도 12억대 전부 금액, 금액대들이 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자또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보고, 그만 보겠습니다. 수영구에, 아, 대현동 한번 볼까요? 남구. 대현동. 대현자이가 이번에 트램이 이제 거기 들어서거든요? 그 수혜지역이겠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10억 한 5천, 10억 7천. 11억에 육박하도록 이 금액에서 그대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올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연사이가 그렇구요. 또음 대연도 때 캐슬 레전드도 한번 볼까요? 레전드가 생각보다는 아직 좀 못치고 나가가 있어요. 레전드 84 A, 전부 A 기준으로 볼게요. 9억 최근에 9억 한 6천까지 요것도 이거는 거의 1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 다른거는 작년 6월 7월 이때 한단계 점핑을 해서 유지되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레전드는 1년 내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쩌면 다른데 비해서 살짝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연 힐스테이트프로지오 한번 볼까요. 어, 요거는, 어, 11억에서 11억, 1200, 1억2500 사이, 요 정도입니다. 레전드하고 비교하면 한 1억 정도는 위에 있는 그 가격대네요. 어, 오늘 요렇게, 뭐, 간단하지만, 어, 각 지역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뭐 얼마든지 살펴보면 또 비교가 되고 가능한데 오늘은 뭐 가볍게 부산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 우리 집이 안 팔려서 부산이 빠지고 있나 그들이다봤더니 시세는 다들 대장급들 아파트들은 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웃음> 올해 어, 대선도 있고 지금 당장 가까이 구성이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조용해요. 이월은 이사 가고 싶어도 집이 안 팔려서 다못 가고 계시고 어, 그랬는데 한번 잘 올해도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어, 아파트 위주의 이건 차트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 또 재개발을 앞둔 이런 그런 그 구역들은 또 금액에 맞춰서 다 움직이고 있죠. 아파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가장 기준이 이제 아파트니까 그래야 향후에 재개발이 완공이 돼도 그 지역의 그 대장들의 아파트가 참고가 되면서 같이 시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오늘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음, 언제든지 초롱부동산에 오시면 또 이런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상담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